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중층에 위치한 공개 116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네요. 2단지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도보 10분 내에 킨텍스 온누리공원, 일산호수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관 입구입니다. 복도처럼 쭉 뻗은 실내가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전신거울을 비롯한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 전신거울이 수납장 문이었네요팬트리 형식의 수납공간인데요. 창고 같은 느낌도 주고요.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참 좋겠습니다. 화이트톤 신발장 내부입니다. 우산꽂이도 함께 배치되어 있네요. 첫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단지 내 아파트와 시설들이 한눈에 보이네요 안방과 제일 떨어져있는 방입니다 이쪽에 신발장과 연결되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화이트톤의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벽인줄 알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는데요 두번째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엔 화장대가 포함되어있는 옷장이 옵션으로 제공되네요 미니멀하게 옷 정리하기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화장대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한쪽 면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거실 화장실입니다 조명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고 거울이 큼직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오 거울 뒤에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네요 화장실 문 바로 옆에도 수납공간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분의 욕실용품들을 보관하기에 참 좋겠어요 자 거실입니다 심플한 천장 조명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창쪽에 시스템 에어컨 배치되어 있네요 거실 창으로 보이는 바깥뷰는 첫 번째 작은 방과 동일하죠 이 단지는 지하철역이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멀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형마트나 테마파크 시설도 도보로 이동 가능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창 쪽에서 바라보니까 또 색다른데요. 쪽발이 두는 곳 벽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네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이 거실과 대면형 구조입니다. 비그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도 역시 수납공간이었습니다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참 넉넉하죠 냉장고를 둘러싸고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이집 수납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고 개수대 쪽에 창이 나있습니다 오븐도 요즘은 다 옵션인가봐요 개수대 쪽에 문 열림 기능, 라디오 청취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다용도실입니다 창이 나있고요 선반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네요 세탁기를 두는 공간도 뭐 적당하죠? 마지막 안방입니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네요 발코니 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있고요 거실 창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있습니다 이쪽 문을 열면 실외기실이 등장합니다 안방 발코니 안에 실외기실이 있는 구조네요 드레스룸 기대되는데요 일단 큰 거울이 있는 화장대가 시선을 먼저 사로잡고요 상판은 대리석 소재로 보이죠 거울 중심으로 수납공간 활용을 잘한 화장대입니다 악세사리 보관함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문을 열면 드레스룸이 또 나오네요 이 집은 거의 팬트리 형식으로 수납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수납장인 느낌보다는 하나의 방 같은 느낌이에요 여긴 대피 공간이고요 안방 드레스룸 안에 대피 공간이 있는 구조네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나요? 양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거울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받침대까지 아주 센스 있는데요 거울과 마주보는 구조에 샤워부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공개 116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